자지 으음, 으음, 한국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매운 음식이 있을 줄은 음, 상상도 못했어요 음, 한국인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매운 음식을 매일 같이 먹는다 정말 굉장해요 아직도 여가... 어, 한국인들 대단하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에요 다음에 더 봐요 여러분 자원 so, well, 오늘 영상도 괜찮게 찍은 것 같아 다대로 편집해서 올려볼게. 오, hello, hey, t 약속 시간 늦지 않게 카페로 come here. Okay, o k m e s 이따가 배 보자. 맞대, 내 친구이자 라이벌 유튜버 제임스 e 카페 약속 있었지. 얼른 출발해, 겠어 헤 e y James. h e 오랜만이야, t h o 그래서 요즘 유튜브 이은 어때, t h o 흠, 나쁘지 않아. 곳 있으면 구독자 신망을 지금도 끌었다. Wow, Thomas! 나는 인데 뭐, James? 나보다 유튜브 늦게 시작했잖아. 뭐도 개신망을. 헤헤헤, t h 넌 너무 트렌디하지 못해. 나도 같이 한국을 좋아했지만나 요즘 최신 트렌드인 K-pop 사랑해요 연예가 중계 코스게임 오징어 게임 BTS 변태 소년단 Do you know say Do you know song Do you know 지상파 같은 한국의 문화를 정확히 분석하고 사랑해 하지만 구족자질도 진심을 느끼고 좋아해 준다고 대박. 음, 난 탄국엔 드 해물국도 먹는 것좀 너무한 <웃음> 주망하지마 토마스 사실 나도 처음에는 한국을 잘 몰랐지만 한국에 여행을 다녀온니 후로 한국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고 <웃음> 그렇다면 그래 토마스 우리가 코리안 유튜버라면 한국에 가서 <웃음> 한국의 전기를 몸에 담고 한국을 느껴봐야 한다고 <웃음> 오, 오케이 잠스 땡큐 지금 바로 난 한국으로 가야겠어 그래 토마스 잘다녀오라요 존슨, 존슨. 하지만 테마스, 한국은 굉장히 무서운 나라야. 조심. 여기가 코리안 벌써부터 내안에그의 소울. k o r 리 a 는 k o 미야. 와 n k o r e 아 n k o r e 리 n 강아지는 두발로 걸 r e a n Korean, Korean, k o r 나게 n Korean, Korean, k o 코리안 더그는 말도 하잖나! 어.. 저, 저.. 강아지 아닌데요? 말하는 강아지라는 이런건 전세계 어디 한국밖에 없을거예? 상한 사람이네.. 응! 아, 맞아! 에너 덕! 한국인의 얼를 느끼려면 내디로 가야돼? 약간 상한 외국인이구나.. 음.. 한국인의 어를 느끼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역시 전통시장이죠!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아요! 오! 전통시장! 여캉!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가볼 거라고! 레츠고! 이상한 외국인 있네? 와 여기가 한국의 트래디셔널 마켓! 벌써부터 우수한 냄새와 재밌소 보이는 것들이 향한가득이 여기서 재밌는 것들을 자득 찍고 맛있어 보이는 것들을 찍었어 독자0만을 달성하겠어 응와 피플 들이왜 이렇게 많지? 한번 구경해 가겠어 어리+ 어리랑 소리+ 소리 랑 얼쑤 어+ 어+ 어+ 어+ What the hell! <놀비> 나비족 대빌 나비족과 대빌이 춤을 추면서 시가라고 있어 도대체 저게 뭐야 이게 호오호오호오호호저호 호오호호호 호오거기호생호 외국인 아저씨, 나랑 같이 댄스 호 호오호호 호오호호 호오호저 호오호호 오지 마라, 호 호오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리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서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머리를 잘라드립니다 홀리스 맥살 여기 저영장이야 머리를 잘라 쓸모 <웃음> 오늘도 머리를 자르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아 <웃음> 어. 잘 자른 것 같네요 어... 마음에 드시네요 오 마이 갓 정말 말도 안돼 한국은 길거리에 조영장에 있는 것입니까? 뭐야 뭔데 우리 가게 앞에서 기웃거려 아하 외국인 청년 혹시 머리 잘라줘 어, 가까이 오지 마라 이 텍사스 등갈비야 아우 어! 백사사등갈이 정말 이상한 외국인 이 저건 뭐야? Oh oh o 해봤더니 next s 목이 등강당할 뻔했어 조심해야겠구만 oh 어. 어, 너무 뛰었다니 더니 몸이 헝거리하고 어디서 맛있는 스멜 나는 데 Oh, w 우 a t the h e Harmony Pilk s Grandmother i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만히 있으세요 할머니. 제가 아주 맛있는 뼈해장국을 만들어줄 테니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도망쳐야겠어 외우인왜각여기왜 뭐해 왜왜왜면왜어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자기 왜왜 만든 국물왜 먹고 가왜고요 이런 왜왜왜 도망쳐 빨리 출발해 여긴 지옥이니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